이번 역은 고란의 공원, 고란의 공원역입니다. 메리의 문은 오른쪽입니다. This t o p is army guard. The doors are on your right.